친구를 좀 초대했는데 좀 이뻐서구나 진짜 너무 예쁘는데? 너무 예쁘지만 저는 큰씨네 뭐하세요? 전주가 여기로 오라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목소리도> 여기 뭔데요? 옥상 고기 먹어요 <목소리도> 고기 먹어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러고 있군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아. 김씨, 아, 김씨 그렇게 하는거그걸 그, 그, 맞아 그거? 에이, 렇게 이렇게 여기 옥상 아니에요, 여기 옥상 아니에요 여기, 여기 계곡, 왜? 계곡 앞이에요 계곡 캠핑장, 캠핑장 아, 마, 마,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오, 와. 우와, 와, 이거 좋다 아, 다다다깐 잠깐, 잠깐 일단 여러분, 네. 네. 우리 좀할 일이 많거든요? 네, 네좀분담에좀 네. 네. 해볼까요? 좋아요 네. 네. 일단 선착순으로 마감할게요 야채 씻어올 사람 두 번째, 그된장 냄비가 필요해요 네, 냄비를 자요, 자요, 자요, 자요, 자요, 가서 자요, 자요, 자요. 살짝 헹궈가지고 오시면 자요, 자요, 돼요 자요, 자요. 그리고 <웃음> 기다려 뭐들을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 집게가 줄 사람? 저요! 저요! <웃음> 식기가 좀 많으니까 우린 식기 싣어 오자 네. 언니 집게 하나요? 아! 아 진짜로? 아니 일단 일단 일단은! 어 근데 집게가 없어 서 내가 저희 네. 내가 제일 일 많은 거 아니니? 집게가 왜 없어? 집게가 없어 없는데? 형님 뭐 하세요 형님? 가위도 없나? 식기를 씻어야 되는데 네. 오빠 뭐 해야 된다고? 식기 식기를 뭐? 일로 와서 받아 공주 아니 오빠 나 집게인데 집게는 없어 사와야지 그러면 그러면 집게를 사가지고 와야 된다. 어? 쌈장이 없어 그럼 내가 사와 사와 사와 사와 잠깐만 들어봐봐 네. 와... 어요 오늘 바베큐 파티? 아직 한입도 못 먹어서 모르겠어요 기대가 되시나요? 응. 기대는 엄청 됩니다 아주 좋아요 어, 어머님은 어떠세요? 오늘 바베큐 파티 오늘 바비큐 파티 저는 고기 좀 굽다가 또 떠나야 되거든요 아휴 쉽지 바... 않네요 매일매일 바쁘시, 바쁘시군요 오늘까지 바쁘고 내일은 하루종일 집에 있으려고요 오늘 요즘 룽지가 저랑 안놀아줘가지고 룽지가 삐져가지고 룽지 개 삐졌네 다시 한번 딱! 좋구만!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바베큐도 먹고 이러니까 진짜 가족이 된것 같긴 해! 원래는 아니었다! 원래는 가족 아니지! 난 A형이야! 쏟다다 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장보기 달인이니까!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좀 사놔까? <웃음> 혹시 집게 같은 거 있나요? 없어요! 어, 집게 없어요? 네. 집게가 마트에 없어서 어. 우리 피디님이 <웃음> 다른 집 가서 알아서 빌릴 테니까 제가 그걸 찌를게요! <웃음> 어때? 내가 찍을게. 너가 어, 뭐, 뭐, 빌려와. 원래 이렇게 세상은 돕고 사는 거야. 어, 나갔는데 집게에서 팔질 않아가지 어, 집게? 네, 좀 빌릴 수 있으면. 집게 있어. 아, 아, 알겠습니다. 삼성.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세계적으로 남아야 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웃음> 이렇게 어, 이거, 이거, 이거 안 매운 고추다. 아니야, 매운 고추야. 먹어 봐. 어다 걸고 먹어 봐. 그러면 이다어 이거도 안 매운데? 아니, 먹어 봐, 그럼. 아, 나 상당 어고추 먹어. 고상 있어. 있어. 상도 열라고 들어와 그래? 줘. 나 고추 진짜 좋아해. 고추킬 건데. 고기? 야, 뭐야? 썼나고추킬야고추개 어, 맛있어. 그거 아. 한, <웃음> 한 <웃음> 야, 뭔데 <웃음> 신발 이렇게 어오더냐야 지금 아, 고추 먼저 먹은 거야? 응 완두 씨 있을 거예요. 오, 시, 진짜 많이 <웃음> 존나 질투날 <웃음> 거. 그거 없나? 아 근데 그 하시는 분이 얼굴에 쓰는 거. 아, 그거. 그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어, 만들었어요. <웃음> 아니,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눈만 가리면 되잖아.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아 어, 근데 이게 시야가 벌어지는데요? 양쪽은 <웃음> <웃음> 생선이야? 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가운데가 안 보이네 난모이겠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미도가 안 보여요 아..아..벌어졌네 어. 저기로 남친 달리하네? 아..저 이제 포기했어요 <웃음> 이제 절대라도 놔둬야죠 아5초씨 뒤집어가지고 썼어? 음. 음. 진짜 맛있네데진맛있아 음. 밥이 너무 잘 됐어 누달? 어아 <웃음> <웃음> 원래... 근데 나 친구를 좀 초대했는데 좀내릴고 가지구나. 갑자기? 갑자기? 아누구요 친구를... 우리 외부인 출입 금지 아니야? 맞아. 우리 출입 금지잖까 외부인 출입. 응, 아 외부인 출입 금야 어. 아니 술 좋아하신대요? 술은 좋아해. 그럼 될 거야. 남자야? 남자야? 아 남자야. 진짜?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 그럼 다, 오케이. 그럼 다음에 오케이. 오시라고. 그럼 오케이. 큰 좋아. 남자는 출입 환영해.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예요. 진짜 안 돼. 진짜 안 되는 거. 진짜 안 돼. 한일은 안 돼. 왜 왜? 나소유나소유기 수유, 심해서. 아소유기 심해? 근데 너네가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친구들이어서 내가 아, 소개주고 그래. 싶어. 좋아 좋아 좋좋 어,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나 좋아, 나 좋아 나밥 벨레 몇 살이셔? 잠이 잠이 잠이 잠이 친구가 응? 왔거든? 친구야 얘? 편을좀보길 <웃음> 진짜 왔어? 나안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보래요. <나>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하나 하나 친구. 뭐표 아, 둘. 둘. 아, 그리고 희주. 안녕하세요. 하나, 희주님. 아니, 아니 희주 하나. 아 희주 하나. 님 <웃음> 누구지 모르지. 아니야 희주 하나님이.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고기 드세요 저희 고기 구워 가지고. 어. 어. 저 특급 미녀 게스트 아니었어요 형? 맞아. 야너나 좋다 했잖아. 맞아 너얘 좋아잖아. 하 맞아. 야, <웃음> 야 희주 먹어. 네가 좋아 하 고추. 아, 나 <웃음> 좋아하지. <웃음> 아 맛있겠다. 야 이조.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조와 별도 보다니 이거 치워야겠다 이거는. 콜라 드세요. 하죠. 사이다 드세요. 어 저희는 주크빅. 어 사이다요. 닝닝. 어, 사이다 웰컴 네. 드링크. 자 섬. 너는 자. 네가 다 불러놓고 왜 밖에 있냐? 아니 원래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아, <웃음> 뭐가? <웃음> 아니 지금 뭐 지금 많이 어색한가? 나는 약간이야. 다 공감이라 들었는데 그 어, 그. 어, 어, 아 맞아요. 저희 소저가 많이 없어 천하치 그냥. 어 엉터리야. 진짜야? 아 저가락질 하죠 는 알아? 아 저가락질 하죠 알죠? 아, <웃음> 다행이다. 아, 얼마나 어렸을 때봤길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고등 때봤았어 <웃음> 아, <그래? 웃음> 오빠 원래 고딩 킬러거든. 아내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오빠 내 스타일 아니야. <웃음> 어제도요. <어디서 와. 웃음> <어디서 와. 웃음> 드셔보세요. 뭐 이런 걸 갖고 오세겠습니다술 <웃음> <웃음> 진짜 많은데 집에. 진짜 많아. <웃음> <진짜 많았는데. 웃음> 비싼 술도 많아서. 아 다음 달에 부르시지. 나 그러니까 내일 건강 검진 받는데. 그럼 술 먹어야겠네. 내게해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해만해만해해요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해이만해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이이만해 이만해요. 이요이만해이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해이왜이렇게빠이만해해요이왜이렇게요 이만해요. 이이 오호! 오오. 운동을 맨날 하던데, 진짜? 진짜 매일 해. 얘네 둘이 맨날 해. 어. 뭐야 가 희주, 우리 주피디 친구가 그 최애 을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때 얘기해도 돼? 어, 그때 얘기 한번 해볼까? <웃음> 나는 기억이 안나 근데 뭐못 잡아 먹어서 좀.. 아니아니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좀안 얘가 안 우리 가... 집에 가.. 자기네 어... 집에 올라 했어 어?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니 영동아 영동아 진짜 막 부르네? 아니 너 그냥 취하면 영동아 집으로 부르네 심지어 나는 안부릅 부르... <웃음> 자기네 집 와서 같이 술도 먹자 했는데 정훈이는? 정훈이 인데 정훈이 이미 택시 타고 도망간 거야 아영훈이그날 아, 아 도망갔어 맞아 내가 도망갔지 따라가면은 이제 건대에서 부품까지 부끄럽네 아저 전에 술자리는 전에 술자리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뒷빨개졌어 아... <웃음> 아니 얼굴 빨개졌어 아니, 영동아, 너 저번에도 나 집으로 오라고 했잖아 어매야너 네? 집에 왜 클렌징이 있어? <웃음> 아직까지 가야겠다 너 아, <웃음> 하면 아, 데리고 가는 거야? 나 가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 빠 오빠도... <웃음> <그것도 전화했어>? 네, <웃음> 형이 산질이왜보인이 왜 어, 질투라 하시던데? 내가 산 짱이 아무도 안 일어나 <웃음> 아 알았어 와 <오>, 큰다 <웃음> 동은이 꽂혀나 크네 왜 이렇게 크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얇은데? 아, 네. 얇고 길어 역시 꽂혀네 <웃음> <역시나. 역시나. 웃음> 너 대학교 어디야? 경설대학교였나? 경설대학교였부천대학교네 오빠 왔었잖아 오빠 오빠. 오빠 학원과 여자한 소개시켜달라고 래놓고 그래 와가지고 내가 아싸여서 친구 없으니까 뭐라 했잖아요 잠깐만 부천대? 너 부천대 친구 봤는데 너네 몇 학번이야? 1호 야 1, 6에 그 누구야? 오주원이 알아? 우리 아싸라서 몰라 그래? 아. 근데 꼭 꽈면 꽈끼리밖에 모르잖아 맞아 은지야 응. 응. 너좀 대화 좀 참여 좀해좀 친해져봐 좀촌 댐? 그니까 부촌에 있어 잘못 뭐꽈팅한 것도 있고 막 얘기 많이 했잖아 <목소리> 진짜 나연주는이사리가 아... 어? 불편합니다 아 어, 진짜요? <목소리> 빨리 일하러 가야 음, 음, 하는 음, 시간이 다가왔으면 어렵다. 좋겠습니다 이 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웃음> ESTP예요. 어 진짜요? <웃음> 네. 갑... <웃음> 연준은 <연기는> 자기한테 관심이 <웃음> 덜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너가 뭐 ENTP 문의용 아니었나? 아, 아, 아, INTP. INTP 로프트네요. 오케이 아. 한잔 넣을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또이 친구들이 불러온 이유가 또 어디 그룹이나 잘 섞여서 노는 친구들이라좀 침주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음 데리고 왔어. 근데 카메라가 켜져있어가지고 지금 본모 술을 못보 있어. 근데 원래 카메라 아, 술은안 먹어. 근데 이게, 뭐. 이게 한잔 들어가면 또 누나, 누나 닫았어요? 어? 어? 아 여기 너무 오는 거야 이렇게? 마시좀 조금만 좀만좀만좀마실게 좀만. 아, 가자 가자! 간장 사람들도 좋은데 다사다 다음에.. 어때 어때? 야무지네 아니 두 번에 내가 술 취해가지고 술집 앞에서 누워있었는데 고기 좀금만올먹고 가야겠다 아 진짜? 자기 가는 길이 어, 아닌데 델떠졌어아 네. 어... 고기 괜찮으세요? 어, 네네네 가? 여기 와? 아니.. 고기.. 네, 아니 저한테 관심 <웃음> 주죠 <웃음> 네, 나, 아니야 나 지금 안가 고기 끓여 어. 고기 끓 네. 지금 그여 그래? 올리기 힘들거야 불 다시 붙여야해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걸리냐? 대화를 해 대화를 저 고기 먹을거야? 아니 나 배불러 아니 목살 많아가지고 아, 나도 배불러 해? 저거 그냥 나중에 아침에 그냥 음, 음.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안 되나? 김치볶음밥 해먹자 그래, 어,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안, 앉아 앉아 그래, 그래. 음. 그래. 지금 대화해. 3문제은저기가고싶었을요 그래. 음. <웃음> 여기 약간 여기 요저저기저기저기보다 음. 그래, 여기 불는게나아요가 여기 기여가지고이제은 저희가 음. 음. 어 저희가 가 저희가 저희가 러희가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앉아. 가저 앉아. 저희가 아 좋아 아. 내가 아, 그러니까 아, 너네한테 고민 상담해 주고 싶어 가지고. 너한테나레전드한 뒤로 좀 와서. 이그 뭐야? 호캉스 여행 가는데. 나한테 영양 <웃음> 보지 말래 그 영상을. 그래서 <웃음> 내가 왜 하니까? 어? 뭔데 앉아 있는지 모르 몰라 몰라. 그래서 봤는데 얘들이 아주 그냥 뭐 같은 이아무도이상형 얘기 하는데. 얘를뽑고 진짜로 아 근데 면전 나를 생각해 가지고 또 이렇게 사귀는 아, 거였어? <웃음> 네. 그래서 약간 그, 나, 나를 그, 보고 그 질투하는 근데. 그런 걸로 도를 하고 있어. 구세주다. 아, 그 <웃음> 뭐라고? 뭐라고요? 아아니가또 하고 있어. 아다도님은러브라인없어요 네. 있어 정. 저 저랑, 저랑 있어요 저랑. 뭐래? 아, 그래? 랑 네. 같은 방써 지금. 마트님. 아 마트요. 정훈이는 지금 같은, 방 맞아, 그래, 같은 나 방에서 같아 방, 아 같은 방 <웃음> 예, 침대는 근데 달라 이거 투하시예요? <웃음> 어, 진짜 아니, 재밌겠다 들 아, 진짜로 그런... 같은 방에서 같은, 진짜로? 방에서 같은 방에서 진짜로? 같이 자요? 아 그냥 같은 방한 침대에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투인드인데잘 뭐, 뭐. 때만 이렇게 붙여서 자더라고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은 그그잘때 카메라가 돌아가요? 아니 안돌아 그러니까. 그 혹시 그 이런 거 다른 집으로 해서 하나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뭐 하고 저도 물론 너 남자랑 인스타 스타들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팅해서 <웃음> 아 인스타 스타들 좋아하는구나 잘생긴아인플루언서도 어, 좋아하는구나 한강 치면 잘생긴 사람도 나오잖아 <웃음> 어? 그런 게 있어? <웃음> 응.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고기 좀만나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아 예, 예, 예. <웃음> 아, 우리 연주 가야 된대요 어 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따 이따 누나 집 갈게 어어 어, 밤 9시까지 계셔주시면 저희 같이 술 먹어요. 좋아요. 니주잘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사안녕하세요 안녕, 다시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니다감다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에 그냥 저희 집에서 방송하시지. 저희 집에서 방송 세팅 다그 저도 나쁘지 않은 생각 일까아 좋은데 진짜? <웃음> 너왜 막상 간다니까 왜 당황해. 갑자기 눈 피해. 아, 저희 최신 <웃음> 문도 열려있어. 아 진짜로? 아... 다음에 올 때는 더, 더 재밌... 재밌게 놀자. 그래 그 그때는 그래. 막... 진짜 술 먹으러 올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때는 밥도 끝내고 건강검진도 잘 네, 받고. 네 그래. 어르신. 간지 요 이제. 아 진짜? 네. 그럼. 잘 가요. 바이바이. 같이 먹게 놀자. 봐줘서 고마워. 마중 나가는 거아니었여기까지나너 아, 갔다 와. 나도 가야지 나도 나도 기 아, 쟤네 왜다 가는 거야? 아유 밥을 다 남겼어 만큼부까고구 <웃음> <웃음>